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반칙의 색감이 하고... 와 너무 좋다. 오늘 저희가 만들 이런 케이크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몰드에서 빼서 사용하는 캔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은 여기서 뺄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축이 큰 필라왁스를 쓸 거예요. 선생님 제거좀 찌그러졌는데요? 괜찮아요? 어, 아니 이거 붙다 보면 괜찮아요. 아니 <웃음> <웃음> 좀빠주세요 이거 몰드가 계속... 이게 얇은 편이어가지고 약간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요? 이거 방 되게 쉽게 어. <웃음> 그냥 이렇게 똑떼서 그냥 가운데 에 붙여주시면 돼요. 오 음. 귀엽다. 응. <웃음> 어, <웃음> 어? 네. 가운데 아닌 거 같아. 전 가운데 붙일 거예요. 오강력하다난 어. 음, 이런 거는 같이 착해. <웃음> 하지만 나는 트림 <왜 웃음> 거 줘야 돼.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그래>. 거 아니야? <웃음> 보여줄게. <보여줬어요. 웃음> 아 이거 초점이 안 잡혀 이렇게 한 건가? 아 이런, 이런 거 이런 거거 여기다 음. 붙여주면 된대요 이게 뭐죠? <웃음> 심지어, <웃음> 심지어. <웃음> 이런 식으로 나무젓가락 껴서 정 가운데 어? 이런 식으로 야내거잘 쓰는 사성 있었나 보다 아 원래 거 아니라고? 언니 거 이렇게 넣어야 근데 이거 뭐? 원래 이렇게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넣었죠? <웃음> 아 잠시만요 <정말. 웃음> 원래, 원래 이게 흐물 그려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 속이... 우선은 만들기 전에 색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웃음> 돼요 미리 <웃음> 해서 <웃음> <웃음> 이쪽으로 하겠어 이쪽으로 하겠어 음. 예쁘다 핏톤츠는? 어 이거 아니야 아 이거 내거 아니야 또 내꺼 아니야 핏톤츠는 좀 시원한데? <웃음> 나다 먹을까? 고민 되네 와향 우리 진짜 취향 다 다르다 이게, 이게 사람이 좋다 저는 어, 이 향수를 쓰였어. 쓰거든요 초점에 맞지? 잉글리쉬 페어 어쩌고 나는 아, 네. 아, 네. 어, 라벤더 냄새 좋아 또다된것같아 어, 진짜... <웃음> 음, 우리 소심할 필요 없겠어? 어. <웃음> 한참 들어가야 돼2 7 g 니까 지금 아직 음. 2g은 들어가가지고 정리거지 음. 좀좀 크게 안어온다 지금 딱아이보리정리된것 같아 지금 코지 음. 딱지 됐어요 저요기바꿔주세어7도예요 바깥... 네. 어, 그러면 지금 바로 보어주실 건데 네. <웃음> <나 느려. 웃음> 켜내라 용량이 <웃음> 크다 보니까 7 0한번 이렇게 팔자로 네. 섞어주시면 응. 75도거든요? 굳혀야 돼, 이제? 그래서 73도 갇혀야 돼, 이제. 굳혔는데 얼마나 걸려요, 쌤? 이거 굳힌 데 1시간 넘게. <웃음> 에이, 넣을 과일을 따는데? 보러 봐야 되는데 뭐가 응. 있을까요? <웃음> 나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그렇지 응.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거 엄청 내 스킨이 좋아해. 이따 사 먹어야겠어. 맞아, 앵도 귀여워요. 제가, 어, 제가 사실 어, 선생님의 어, 이거를 보고 이 케이크를 보고 응. 초코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색을 넣었다 그러면은 지금 온도를 음 온도를 음 재고 음 지금 87도라서 저는. 아 어, 어, 있다, 있다. 어, 이기가 저는 35.7도예요 어, 저기 지금 몇개 올라가 있죠? 저 케이크 위에? 이거요? 네 이거 지금 제가 7개 올렸어요 7개요? 음... 7개요 그 <웃음> 정도야 <웃음> 7개. 7개요 7개요 <웃음> 이런 식으로 빨간 거바닥주니까요 완전 야, 빨간 거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딸기 몰드가 해. 하나여가지고 아냄새는 국감됩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쭉 아, 넣어주세요. 턱 하면 색이 좀더 빨갛게 하는걸? 그럼 이거보다 더 진하게 할까요? 세, 네, 빨갛게 해주세요. 음. 한 방울 더. 음. 이 정도 빨간면 되겠죠? 꽃 음. 음. 음. 지금은 석고를 만드는 중이에요. 아무튼 음. 음. 이걸로 골랐고요. 음. 시원하게. 할까?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예, 아이스커피. <웃음> 들어가는 종류가 물, 섞고, 그리고 향료 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올리브 리퀴드라는 게 들어가요. 음. 그향 그 얼룩을 잡아주고 걔네들을 잘 섞이게 해주는 보조제예요. 음. 23g만 넣을게요. 2 3 어쩌죠? 아니요. <웃음> 아, 물이니까 빼도 되겠다. 네, 그래서 물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아. 물이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웃음> 구도 이블리시 모시기 3.5 g 이걸 네. 5 가랑 3.5 g 네 3.5 똑같이 넣어랑세요저랑 똑같이 4 3.5 가랑 3.5 가 3.5 만랑 3.5 가랑 3.5 가랑 3.5 가랑 어5 가랑 3 <웃음> 부어주세요 오. 오, 너좀 편하다 음. 예뻐 석고 팩같아 어 맞아 맞아 저는 이렇게 원형이고요 언니들은 이렇게 도넛츠형이에요 언니들이 저한테 양보를 안 해서 제가 원형을 만들게 되었어요 <웃음> <웃음> 되게 언니 부드러운 거품 같잖아요 음. 먹어볼래? <웃음> 언니가 먼저 드신다면 제가 먹어볼게요. 어 이거 되게 가득 차네. <웃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기포들이 올라오더라고. <웃음> 진짜 올라온다. <웃음> 이야 내가 만들었어. 같이? 네, 네. 한 분이 있겠어? 한 분이 또 이렇게 잡아주시는게좋 아니, 그렇게 하면. 잠시만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하 아, 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뒤집 이렇게 이렇게 왜그러냐면이게이게 해서. 이렇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어쩌죠? 포기하세요 <웃음> <웃음> 어쩔 수없어 k e I'm eating a joke. I'm eating a joke. I'm eating a joke. I'm 원래 아직도 뜨끈한거예요네 궁금하다 계속 오고 있어요 저기 흘러야되는구나 저렇게 이게 부으면서 굽거든요? 이미 온 <목소리> 묻어나면 이제 흐른다 해서. 이제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오 이제 흐른다 이건 그냥 정말 이거 그냥 흘르이 내둬도 되나? 네 심지를 잡고 이거 하나씩 다 올려 주시면 돼요. 이거 크림 기자. 잖아 어, 정말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습파서 <웃음> <웃음>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이팅 그리고 위에 데코를 올릴 때도 최대한 한번 누운 데다가. 그쵸 맞아. 다시 놓으면은 왁스 자국이 다나요. 와, 이거 어렵네. 붓는 거. 아, 와, 유정이잘노네 아닌데 네, 쏠렸는데. 아, 쏠렸지만 원래 완벽하지 않은 맛이야. 그럼 아직 해야지. 몰라. 이것이 핸드메이드지. 맞아. 짜잔. 오, 느낌나게 위에 한번. 이게 아직 붙어야 돼요. 나 위에 한. 하트 모양을 한다고 했는데. 한번더 볼게. 어, 약간 하트 모양은 좀어예쁘다 아. 어, 그렇게 아, 해줘. 그 그냥 완벽하지 않은 어, 맛으로 의미가. 만들었습니다. 짜잔. 짝짝짝짝짝짝짝 쳐주세요. 이거 손으로 내가 찍어가지고. 오. 그치. 이거 빼기가 좀 힘들어요 왜? 선생님 저한 번만 더해주세요어 이거는? 네. 위에 남은 것들 네. 떨어지는 거 그래서 거예요. 그것들 다 빨간색과 아, 파란색 무서웠다, 같이 빼야 화장실과 뭐제 방에 오, 둬야겠어요 예 이거 굉장히 뜯이것 같아요 시원님한테 한 번만 아이아이 아이오! 이 뜨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짠가뜬줄 <웃음> 알고 열심히 아유아 <웃음> 어쩌죠? 선생님? 전 잘못된 제자 같아요 어차피 아, 저희... 저기 넣으면서 조금은 부러질 거예요 <웃음> <웃음> 야너 그거 걸리는 게 없다 <웃음> 나쁘셔서 제 겁니다 짝짝짝짝 <웃음> 와 포장도 어. 엄청 제 거예요. <웃음> <웃음> 미용. <미안하다. 웃음> <웃음> 정말 끝. 안녕. <웃음> <웃음>